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악플을 계속 봐야 돼요. 한 명이 욕할 때, 열 명이 이렇게 웃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럼 내가 이긴 거야. 괜찮아요. 안녕! 오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네. 질문 한 가지 볼게요 아, 네. 아,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 어떻게 될지. 아, 악플, 악플 중요하죠. 저 이거 보다보면은 인터넷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많아요 그 악플 때문에 많이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할때 아까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 악플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댓글들 보면은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악플이 거의 안 달리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악플 달렸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편이라서 악플이 달아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이 악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상처받고 이런다기보다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신경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 주변에도 유튜브 하는 친구도 많고 연예인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앞으로 아프... 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많이 신경 안쓰는데 신경이 많이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영상인데 아, 영상 진짜 재미없다 이러면은 상처받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 명이 욕할 때열 명이 이렇게 웃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혼자 위로하는 느낌인데 유튜브 하려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플이 충분히 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중에 좀 크면서 느낄 수도 있는데 진짜 이상한 댓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달렸던 아플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엄마랑 같이 커플로 타투를 한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엄마한테 욕을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나랑 엄마랑 같이 찍은 영상인데 엄마에 대한 욕을 하니까 저도 솔직히 아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는데 엄마 욕을 하니까 뭔가 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것때에 솔직히 좀아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그냥 잘 넘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진짜 심하면은 고소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아플을 보고 고소를 하면은 생각보다 절차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막 넘어가고 계속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 앞으로 계속 보는 것보다 내가 이거 안 보게 하고 넘어가는 게좀더 저는 편하다 생각을 해서 심각하게 경찰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냥 저는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진정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사람도 결국 앞으로 다았지만 제 영상을 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만든 건데 이, 이 사람이 봤잖아 내가 만든 컨텐츠를 결국 이 사람도 봤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달아준 거니까 그 사람은 내가 질투나니까 악플을 다는 거야 진짜 싫은 사람한테는 잘 악플을 안 달아요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니까 아이상람 너무 멋있는데? 아 별로야 막 짜증나 이렇게 질투 나니까 아플 다는 거지 그냥 안 보고 이 말지 영상 보고 욕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악플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아 내가 얘 이겼다 얘 나보다 별로 안 멋있으니까 나한테 아플 다는 거지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넘기는 게좀 좋은 것 같아